나는 먹을 만 한데, 난딱 그냥 백숙에다가 고추바사삭 그 소스를 찍어먹는 느낌이야. 간이 따로 노는 느낌이라서 맞아. 굉장히 불쾌해요. 이거는... 이건 우지 강아지도 안 먹겠어. 후라이드 치킨. 저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전다 좋아하는데요? 고추바삭살 맛있지? 국내 치킨의 마스코트 치킨이죠. 저 진짜 좋아해요. 국내는 순살이 닭다리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해요. 자, 이 치킨 만드는 건 쉬워요. 닭을 구우면 됩니다. 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요? 왜요? 아, 내려놔. 아유. 하나만 넣을까? 하나만? 그러면 일단 양 끝에 따자. 끝은 왜 따요? 여기가 고추가 이렇게 자라잖아. 어. 그래서 여기 끝에 아마 막 그런 게물린다고 그랬어. 아, 안 좋은 게물린다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땄어요, 그래서. <웃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만 썹시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고추가 사서 고추가 많잖아요. 근데 안 맵던데요? 이 정도도 안 맵지 않을까요? 아 매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생닭이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오, 생닭 손질할 줄 아시나요? 엉덩이를 때리고 계시네요. 오, 굉장히 핑크빛이야. 귀엽네. 아, 어디 봐요?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안에. 아, 뭘 야, 보는 거 어디 봐요? 아니, 다 들어가 있나 본 거야. 다계 어디... 치부를 보지 마요. 어? 난 몰래. <웃음> 예쁘네? 뭐가? 아니 닭이 예쁘다고! 다녀가서 깨끗이 씻겨 오세요. 깨끗이 씻으셨나요? 자, 이제 음. 손질을 해줄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닭을 어떻게 손질을 하냐? 바늘을 잘라요, 일단. 아 어,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어, 굉장히 빡센데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오, 선생님. 굉장히, 굉장히 대충 선생같아요 <웃음> 맛있겠쥬! 맛있겠쥬! 조바시 내려와봐요. 많이 <웃음> 안 먹을 거니까 적당히 합시다. 아, 어, 불쌍해. 우리 그걸로 하자, 콤보로. 오! 내가 먹은 닭다리 중에 이렇게 생긴 닭다리가 없었는데? 내가 먹면 닭다리는 다 그렇게 생겼어. 그래? 자, 재웁시다. 야, 잘 자라 우리 치킨. 원래 우유에다가 재워요, 치킨을? 네. 진짜 몰랐어. 진짜? 잠길 때까지? 됐어, 됐어. 담갔어요. 자, 냉장고 넣어놓을게요. 시즈닝을 만들어봅시다. 빵가루 6스푼. 셋, 여섯. 셋, 넷, 다섯. 고추가 들어가? 좀 들어가요. 네. 네. 고추와 섞 아... 먹으면은 초록색이랑 빨간색 섞여 있다 이거. 카레도 넣어요? 저 카레 좋아해요. 좀 많이 넣잖나요 응. 파슬리 약간. 어때? 끝? 하고 소금, 소금 약간, 후추 약간. 고추 넣을게요. 네, 넣으세요. 버물 버물 버물 팝. 버물 버물 팝팝우아우아우아 우. 아, 아, 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걸 다기 바르면 돼요. 그런 다음에 굽는 거죠? 간단하네. 자, 묻혀볼까요? 고! 고! 고! 고! 근데 go, 이거는 골고루 go. 묻혀야 돼, 대충 묻혀야 돼? 골고루 묻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주면 될까요? 어, 근데 느낌 오는데? 그니까. 야, 개맛이겠는데? 어.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고추 바사삭이군굿치킨에서 파는 에어프라이어의 바닥이요. 오, 너 되게 머리 좋다. 그렇게 할 생각을 했네? 난 그냥 뿌릴 생각했는데. 바르는 거잖아. 이게 대학생인가? 맛있겠지 살이 많은 부분은 좀 아래다가 됐다! 자, 이대로 이제 끄게요 자, 여러분 짠 이대로 먹어도 되겠죠? 네가 먹어보세요 아, 짜증나요? 네 180도로 15분 이제 15분 기다리면 된다, 우왕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여러분들 야, 맛있겠다 우리 미소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근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지금 지리긴 해요 짜잔! 비주얼이 너무 완벽한데요? 어? 아니, 어? 마태 기름 나오잖아 기름 같은 걸끼억나아여프라이 <웃음> 밑에 기름이 생기구나 아까 기름을 엿다가 뿌렸잖아요 아손재네 미소? 면이 한하더 가도 되겠다 아왜 이렇게 멈청이 었지? <웃음> 닭다리 우리 요리에 재능이 있을지도? 재능이 있는 듯? 이미 있어 그냥 고추 바삭이에요 여러분 닭고기가 이었나안 익었나, 익었나 볼때 아주 쉽게 보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닭다리에 네. 뼈가 보이면 익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닭다리가 보시면 뼈가 약간 늘어났죠? 보이죠? 이러면 익은 거예요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고추 바사삭이 아니더라도 맛은 있을 것 같아. 예, 일단 한번 먹어보자. 짠, 예, 안 뜨거? 짠. 짠. 아, <웃음> 어, 존나 맛있어요. <웃음> 진짜로? 아니, 존나 맛있어요 진짜. 제발 먹어봐. 너무 맛있는데? <웃음> 아무 말안 나는데? 아니 치킨이 바사삭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치킨이 떡져 있냐? 맛 대가리가 음. 없어요 그냥. 이 고추가 느끼한 걸 잡아주네. 그리고 음. 카레 맛이 정말 맛있어요. 저희가 카레를 좀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좀 매콤하고 맛있긴 하다. 야, 너 먹방 질린다. 야, 너... 야,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근데 확실히 우리가 기대했던 고추 바삭하게 맛은 절대 안 나. 그냥 카레 치킨인데? 어, 거의. 맛없어. 나는 먹을만 한데? 난딱 그냥 백숙에다가 고추바받아그 소스를 찍어 먹는 느낌이야. 백숙은 그 밍밍하고 건강에 좋은 맛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건강에 좋은 맛도 없고 심지어 간이 따로 노는 느낌이라서 맞아. 굉장히 불쾌해요. 이거는 이거 무지 강아지도 안 먹겠어. 어? 아 미안해. 옆에서 너무 잘먹고있는데아 미안하다. 야정훈아 넌 진짜 나랑 결혼해야겠다. 응. 왠지 알아? 응. 내 요리를 먹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저는 잘, 잘 먹어요. 어쩔 수어요 여러분? 자, 잘 됐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딱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놀러 오거나 그럴 때는 내가 뭔가 시켜주긴좀 애매한데 내가 요리를 못하지만 뭔가 해주고 싶어. 친구들에게 만들어줄 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집들이용, 뭐. 어, 집들이용. 간단하게. 저희 치킨은 솔직히 제성공 자, 고추버섯삭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기. 대실패. 근데, 유진아, 나는 너가 만들어준 거다 아, 먹어줄 수 있어. 아, 진짜? 어, 진짜로. 자, 유진, 정훈, 결혼하기 기대해주세요. 응. <웃음> <웃음>